Double kill. l 라 v e special. Do t 야 a t We'll g 뭐야 안. 벌써 왔나? 오케이. 어, 시작 왜이렇 빨라? 아안 어, 헌프리이 들어오셨네. 온다 감다. 온다 하나 더. 다 더블퀴러 일 안보여 경고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아군이 잘... 패배해왔습니다 연락좋아요 잘... 어, 아 오케이 아덜저셨는데대장님이 살짝 좀 양해해 주신 것 같은데 방금은 멈 어, 포워나 대파풍 2개 내크 네, 전은 요새 잘 없어요 오늘도 갔다. 오이트플이킬봐다다 흔적배 둘인데, 죄송. 어, 어, 어, 아 군이 준하셨어 내가 못잡어 포기킬. 아 별아 포킬 세줄 수 있니 혹시 지금? 지금 포기킬. 포켓부터 빨리 깨 놓고 뭐 하나라도 깨야겠다. 지금 답 없어. 제가 빈둑이. 이거 잡힌면 온다. 음. 나도 새끼 일단. 자, 언더핑 왔다. 장 막았어. 지금 막았어. 답 없어. 내가 얼마나? 음. 네벨. 네벨. 왔다. 왔다. 언더클 어.. 철정도 있었다 완전 굴배 갔나 자굴배 하나 나자자자 자, 자, 앞에 자야못 자. 깠다 그이 승리할 수대개 어, 어. 음. 중은 안나오나보다 폭? 음 낮추고 폭을 게 되나? 음. 오늘 뭐, 들어왔어도 바진 감았다 아, 나 아, 오늘 들온다 신나, 언더, 언더 굴레, 신나, 기동 돌한다. 게임 레스고 반인데. 뭐 어떤 다시 보기 보았어? 경고, 폭탄이. 어, 왜 나가, 왜 나가? 괜찮은데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칭찬하면 안돼요 칭찬 저, 저 칭찬하지 마세요 바로 죽었다 <웃음> 대각핀두개 뭐야? 와.. 누라가는브라큰저보라우저 브라우저, 브라우저, 브라우리브우리 아군이 좀 패배하였습니다 우다가라우저브 호스트는... 올려주면 좋은데 음, 큰, 큰, 형 큰, 큰, 큰, 서안 나간다고 뭐라 하는구나 대 네, 네. <웃음> <데이핑 두 개? 웃음> <클라운다? 웃음> 큰, 큰, 두개 클라 큰, 다 큰, 왔다 이거 찌르겠다. 큰, 뭐, 큰, 갑바사나 필 어, 시만 주세요. 형님, 응. 어딨어요?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포키이라도 빨리 해야돼 이거 이거 잠깐만 공격서 16킬 하는거 아니면은 아니구나 한번더 나왔구나 아 근데 이거 초반에 두판은 괜찮았는데 갈수록 내가 로 바로 갈게 오, 오물 후 빙가든 해야될거 같아 형님 어. 빙가고 들어오거든 피하고 가된다그 그, 자리에 폭날른다아좀 깨져있어 꼬물 안보여 없어? 꼬물하나 컷 압박 2킬 안 보여, 안 보여. 짝, 짝인 것같다나지 짝이 아래 있었다, 방금. 어디? 비박, 비박. 비박이라고? 스페셜 okay. 보인 okay. 틀라, 틀라, 라 왔다. 라 틀라, 라 왔다. 빌라, 틀라, 라 왔다. 폭라 미리 까라었다나라 틀라, 왔다. 빌라, 틀라, 다라 틀라, 라 왔다. 라다 나어요이승 공격 때 진짜 조금만 버텨보고 싶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음. 킬 음. 폭사킬될 예정. 까비 추천 와답이다2층포가나 찔렀다. 기둥파스포가나 아, 기둥스 아, 대기둥기둥 아, 기둥 죽고 이제 오자. 오리한그 해서 반. 대정반이다. 지 찍고 지이층커가 나? 어, 토커라 어물! 하나하나아여기하아이형왜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 아, 아, 올라오셨어? 와우. 나한테 알아 한겨? 아, 죄송합니다 에등산 아, 이거. 와, 클라핑 짠다. 굽핑가수기겠나나기이거 아, 어떻게 해? 아, 이어떻 아, 이거 이어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이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한참 해보자. 형 핏빙 가야 생각하고 빙 피한 다음에 가야될 것같아빙 두개? 이거 을 바로 물크 아저씨 가는 것 같아 아에 있잖아. 가네 기눅파스 포가나? 이층 있나? 없나? 아, 얘기 좀나삥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죽었어 서맞 오케이 4킬 우물 있어 우물 야 이거 어디? 스나기동스나가 t 백일 건데 핀샷. 멋있어. 낱개! 하나 올라갔다 낱개 좀 하나 아군없어 반인데?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와 제발 폭으로딱2 이, 이틀. 아 아니야 말하면 안돼 말하면 안돼 여기 오케이 자패드선아 있었고 나이스 아 이거 나이스 맞나? 나이스. 나이스 우리 2층 탔나? 단층 감았다 이님 우리 이층탄거 같다 또핑왔다 아이고 씨 뒤치기. 다시는 언덕. 다시서 나. 다시 컷. 됐어 이 성공. 클이다 필이다 필이다. 나이스. 자 일단 2 5킬의 성공. 와 가사비다 저기 와. 포기킬 면안 된다. 아. 패스 피하나 민주게. 포기나 어. 2킬 아이가. 정직해야지. 내폭내포 하나 줄게 아, 자 자다. 기다기다. 집중해, 집중해. 오케 포기킬 남았다고? 폭 4킬 했나네. 4킬 그런가 네 디아있다 야, 아디아못 빠져있다 오케이 포켓 띠아. 성공 포켓은 다, 포켓까지 성공 아 대치기 근데 이거 뭐 전진도 못다자 <웃음> <웃음> 그러면은 미션 성공이다 아, 아 일단 다이다와 일단, 일단, 둘다 성공. 누구세요? 사랑해요.